안녕하세요. 헌터 LTV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5회 화요일 방송 4수 중 1에서 2수 필출입니다. 회기분석 자료에요. 어, 매주 화요일 날은 회기분석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죠. 어, 지난주에는 회기분석 자료에서 어, 두 개가 이렇게 출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12, 19, 20, 29 요거를 올려드렸는데 아, 여기에서 12하고 2 2 수가 출했죠. 자 그러면 이번 2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045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어제 월요일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 어, 오늘은 내수중 1에서 이소, 경리입니다 시기 전에 필출 끝수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어, 필출 끝수, 어, 이번, 이번 회차 필출 끝수는요, 어, 1년 끝수입니다. 1년 끝수요. 어, 지난 회차에도 1년 끝수가 필출이라고 올려드렸죠. 어, 지난 회차에는 1년 끝수 중에서 22 출을 했습니다. 어, 이번 회차에도 필출로 보여요. 아직 1년 끝수가 기운이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 1년 끝수가 어, 필출로 보이는 이유는 어, 이렇습니다. 필출 가능한 이유는요. 1년 끝수 중에서 어, 11, 20, 30, 1을 제거하고 보면은 어, 이렇죠. 어, 제거하고 보면은요. 어, 1, 10, 21, 30, 40, 41, 여 4, 6. 6개가 남는데요. 이 6개가 아직도 기운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에찬는 필출로 보이는 거예요이 어, 6개의 숫자가 기운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1, 20, 30, 21을 제거하고 보면 어, 현재 구연멸 중인데요 어, 1에서 부터 1044회까지 5연멸이 4번 있었어요 5연멸이요 어, 6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뭐냐면 어, 1, 10, 21, 30, 40, 41이 아, 5열멸 이내에서 어, 출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어, 그래서 어, 1, 10, 21, 30, 41이 아, 필출로 보이니까 아,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이 6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아, 여기서 안 보이시면 아, 10일, 20, 30일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우선 6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안 보이시면 아, 나머지 3개도 확인해 보세요. 아, 1년 끝는 필출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어, 다음은 네수중 어, 1에서 2수인데요. 어, 회귀분석 자료죠. 이거는요. 어, 아, 원본이 이렇습니다. 원본은 5, 11, 14, 15, 29, 25, 28, 35, 36, 37, 41, 43, 2, 4, 6, 8, 10, 12, 12입니다. 어, 아, 이 헌터의 해기분석자료가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은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어, 아, 이 12개가 필출로, 보면 물론 이제 12개나 되니까 이건 뭐 당연히 필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헌터는 네 개를 뽑았습니다. 아, 그네 수가 아, 한 수씩 나타났다가,